오늘 말씀은 어,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라고 말씀 갖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자 회개하라 스바냐 말씀 회개합니다. 자 어, 스바냐는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시대는 B.C. 640에서 622년경 요시아 왕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점은 주의 내라임 이말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 있고요 주제는 진노의 날과 기쁨의 날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에서부터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1장에서부터 1절에서 3절까지는 세상을 향한 심판 우리가 진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마지막 때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부터 2절에서 3절까지는 유다를 향한 심판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2절, 2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주변국을 향한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예술의 암을 향한 심판이었고, 3장에서 8절까지는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장에서부터 3장 8절까지는 진노의 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회개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유다와 열방들이 되어 있고요.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40에서 620년대, 한 63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었냐. 요시아 시대의 선지자였으며 이 사람은 히스기아 4대손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걸이죠, 선걸. 자. 아, 이렇게 나와있던 것처럼 여기서 보면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람왕국, 아람왕국과 어째 아람왕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왕국이 있는 상태에서 아수르왕이 그 바벨로의 관계에서 있는 상태, 그 상태로 보시겠습니다.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신바벨론이 탄생할 그때쯤, 그러니까 리버플라살이 나와있는 상태, 그 상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남 유다 계보를 보면 우리가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요.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무작위 성군이었죠, 그죠그 다음에 무나세 왕은 폭군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악한 왕이었고 그 아들 아몬 왕이 있고 그 아몬 왕도 참 악한 왕이죠. 2년 동안 다스렸지만 악한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정말 성군으로 요시아 왕이 나옵니다. 요시아 왕이 있고 그 요시아 왕 그때 그 얘기로 보시면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시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시스기야의첫 번째 한것은 뭐냐면, 성전 청소와 제를했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시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 25세라, 29년 동안 다스린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첫째 딸의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성전들을 수리한 것이 가장 먼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에 성서를 전부 다 없애버렸고, 제사장들을 잡아서. 제사장들이 그온 이스라엘에서 번제와 속제 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예배를 드린 것이 히스기 왕이 가장 먼저 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왼쪽에 본 것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 랍사계가 와서 그렇죠. 야 너희 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 별벌리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수르, 아수르 왕을 갖다 믿어야 돼라고 아주 그 좀좀 뭐랄까 비열하죠. 하나님을 비하해 버렸죠. 그러니까 히스기강이 뭐랄까요 자기가 갖고 온그 친서를 갖고 그 친서를 갖고 그걸 놓고 성전에서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조목조목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고 멸시하고 그런데 하나님 감아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 좀화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을 쓰셔갖고 아수를갖다 완전 진멸시켜 줬죠. 그래서 아수르 왕의 그 사네비 왕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네비 왕이 돌아가갖고 아들한테 칼로 찔러갖고 죽게 되죠. 결국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을 이어서 나온 게그 아들의 문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는 참그 훌륭하신 분인데 아들이 자녀들이 아주 그 망,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나오는 상태가 그런 상태죠. 아버지하고 엄마들서울대학 나왔는데 자녀들은 대학을 못 가서 아주 그냥 편법으로 가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양육을 시켰는지 거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나세 왕이 왕이 될때 12세라 55년간 다스렸습니다 아사 왕하고 거의 동일하게 오래 그러니까 그 다스렸죠 어머니 이름 헵시 받아라 아버지 히스기아가 헐어버린 산당들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요. 그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늘의 1월 성신에 경배했습니다. 결국은 1월 성신에 경배했다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에 경배를 했다고 나옵니다. 자, 거기서 뭐냐면 그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하늘의 1월 성전을 가서또 재단을 쌓다는 얘기예요. 성전 마당에다가 1월 성전이 돼서 왔다. 정말 몹쓸 짓을 한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겠어요. 그러니까 몰렉신한테 자기 아들을 바친 거죠. 결국은 뭐예요? 구석사의 자손.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손의, 자손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몰렉신한테 재물로 바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점을 치고 박수를 신임하고 악을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점을 치거나 우리가 무당들하고 관계를 맺고 무당들하고 무슨 그, 관계를 맺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그리고 정말 이호 성신은 성전 마당에 세웠고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는 얘기죠. 이 백성이 문화세의꾀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와께 정말 뭐요? 심한 들게 보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여기서 보고서 가장 느낀 게 뭐냐면 문하세 왕이 결국은 아수로에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결국은 어떻게 돼? 거기서 고생고생하죠. 그러면서 이 문하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 해갖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갖고 돌아온 후로 뭐냐면 전부 다 우상을 제거 버리고 다 상복해 버려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왜요?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요시아 왕이나 이런 왕을, 아모나 아람왕 왕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문화세의 그 악행 때문에 요시아 왕도 빨리 죽었고 모든 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악행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우리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위정자라든가 뭐 예를 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 모든 전부 다 알아놓고 자기가 한 행동 자체는 분명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아모왕이죠. 무나스의 왕의 아들 아모왕인데 이 아모왕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고 배운 거. 22세 때. 왕이 돼갖고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다녔을 때 그, 그, 봤던 것들, 그본 것들 그대로 행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보식이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따라서 우상을 생겼다 결국은 자기 부하들한테 어떻게 해요? 반역해서 죽고맙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뭐냐면 왕이 반역을 하면 그 왕조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다음 왕조로 바뀌는데 왕조 자체가 바뀌는데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요. 왕을 살해하거나 왕을 모반하더라도 결국은 그 다윗의 자손들이 왕을 이어간다는 것이 참 특이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암호낭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이게 참 특이한 거죠. 백성들이 정의를 갖다가 굳게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나와서 뭐냐면, 어,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몇 살이에요? 8세였습니다. 8세, 8살. 그러니까 지금 그스바냐 선지자가 저이 요시아 왕한테 어린아이한테 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한테 전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사, 아, 31년간 다스렸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8, 18째 해에 뭐였어요? 뭐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대서장 실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뭐냐면 그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래 갖고 그것을 율법책을 왕한테 가서 보여주니까 왕이 그 책을 보면서 그 율법책을 보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있죠. 자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자, 훌다가. 그 여섯신자 훌다가 뭐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뭐냐면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양하며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요시아 왕은 너는 너는 이 나쁜 것들, 만약 하느님이 진노가 있어갖고 전부 다 남유다, 이스라엘 왕국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것을 너는 보지 않고 죽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했음으로 이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그러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 이게 뭐냐면 이번에 요시아 왕인데 요시아 왕이 뭐가 있었냐면 그국제정세라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정세를 보면, 어, 뭐냐면 그 아시리아가 아주 막강한 저그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 스키타이와 메데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삼각동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니누웨를 갖다가 무너뜨려버리죠. 그 그러니까 아스리 제국의 모든 그 수도 니누웨를 없애버리니까 니누웨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갑니다. 하라로 가니까 뭐예요? 이 이집트의 느거왕이 왜냐하면 이 아수로에 의해서 느거왕이 왕이 됐기 때문에 아수로 왕이 느거왕이 애급 그 느거가 아수로를 갖다 도와주러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뭐예요? 무기 에서 요시아 왕이 너 가지 못해. 왜요? 왜 그러냐? 만약 아수로를 갖다 도와갖고 해주면 요시아 왕도 마찬가지 아수로한테 계속 그 압력을 받고 탄압을 받기 때문에 못 가게끔 동맹을 못 하게끔 막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세와 거의 비슷하다고볼 수가 있죠.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 우리가 중국으로 봤요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으로 봤고요. 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 봤고 그다음에 아수르는 뭐예요? 북한으로 봤죠. 그다음에 새로 나왔던 그 바벨론은 미국으로 봤는데 어, 에레미아도 마찬가지 마시마까지도 그, 그 예언했던 게 뭐냐면 바벨론을 섬겨라. 그래야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걸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안 들어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마지막에 멸망이 되죠. 그리고 전부 다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무기도에서 갔는데 요시오왕이 어, 이집트 누구가 이런 얘기죠.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가는 거니까 나를 막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야?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옷을 걸어 바꿔 입고 가갖고 결국은 여기서 사망을 하죠. 자, 올라가고 갖 이제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그다음에 그, 그 누구? 누구 왕이 세명이서 붙었지만 결국 여기서 무승부가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뭐냐면 여호와서 갔다가 린나다다 고다감또 가두어 뒀다가 그다음에 이집트 끌려가고 죽여버리죠. 결국은 3개월 천하밖에 될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다음에 뭐냐면 605년에, 605년에 다시 어떻게 해요? 갈기면서 전투가 다시 생기죠. 605년엔 어떻게 돼요? 바벨론한테 아주 무참하게 패해갖고 결국은 이집트, 시리아, 암몬, 모압그 다음에, 뭐,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예요?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죠. 자. 스바냐는 왕적이면서 제사 아, 여기 저선지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여기서 보면 아하스와 아비 사이에서 낳은 게 히스기야죠. 히스기와 헵시바 사이에서 낳은 게 무나세 왕입니다. 자, 무나세 왕인데. 그 히스키아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그 중에 하나가 아마레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마레의 아들 그리아, 그다리아, 그 다음에 그 아들 구시, 그 아들을, 그게 스파니아라는 얘기죠.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보면 아까 그이 스파니아를 살았을 때 스파니아가, 예를 들어 구시나 그대라가 이 스파니아를 가졌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우상을 섬겼던 그렇게 아주 힘든 그런 상, 황문화세와 아몬이 아주 힘들게 살았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암울한 시대였죠. 그런 상태에서 뭐냐면 스파냐가 요시야를 만나게 되는 거죠. 선지자로서. 자, 근데 스파냐는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문화세와 아몬 사이에서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어두운 시절 소에서어떻게 하나님 그를 꽁꽁 감춰뒀다가 요시야 시절 때 꺼내 쓰신다. 그런 것처럼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자 2절의 1장 2절 3절을 보면 뭐냐면 여호와께서이르실때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짐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냐면 첫 번째부터 말씀이 뭐냐면 모땅 위에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 그다음에 고기 그다음에 악인들 그다음에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아주 멸결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완전히 지구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거기서 나타난 게 뭡니까 짐승들 그 다음에 새와 물고기 그리고 이 악한들 사람들 모든 사람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곳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 보십시오 자 창세의 6장 5절 7절 13절 보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모든 것을 진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처럼 뭐예요 창세기 6장 13절은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건 뭐라고 말씀,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악함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과 공중에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실 때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스바냐하고 다 틀린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뭐냐면, 가축과 기는 것이죠. 가축과 기는 것은 우리가 짐승으로 볼 수가 있고요. 공중에 새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 인간을 없앤다고 얘기하셨죠. 자, 여기서 보면 뭐가 있습니까. 새와 아까 얘기했죠. 새와 그다음에 나오는 게 고기가 여기는 없죠. 왜냐하면 물을 심판했기 때문에 물 속에서는 고기가 헤엄치고 다니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기가 빠진 거였습니다. 그렇죠. 여기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고기가 없죠. 그렇죠. 이게 여기에 그저 여기 차이가 있고요. 나중에 이그 마태복음 아, 저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알지니 말세 마지막 때그니까그 우리가 마지막 때그 모든 걸 진멸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뭐예요? 그때는 뭡니까?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랍니까? 실제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라기 위하여 불을 산다. 그러니까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보호하신 바 되어 경관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는 것이니라. 자, 주의날이 도둑같이 올 거니까 심판 날에는 결코 그냥 오지 않고 도둑처럼 오겠다. 하늘이 큰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모든 일이 드러나지다. 모든 것이 불로 다 심판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로 심판하는 것이 결국은 뭘까요? 핵이 될수 있고요. 원자폭탄이 될수 있고, 그렇죠? 그거 아니면 화산폭발도 있을 수 있고 지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화산폭발이 그 백두산이. 저 화산 거대한 화산 폭발이 폭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얘기가 있었죠. 결국 뭐냐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 이루어다고 막써 오신 것이 바로 그런 내용 었습니다자 그다음에 뭐랄까 사람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삼아라. 우리가 뭐입니까? 하나님이 온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원행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불에 터트 풀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갖다가 우리가 정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 원자 폭탄이 나와서 죽을지, 언제 우리가 그런 화학, 화학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변견으로 인해서 죽을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뭐냐면, 회개하라는 얘기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약색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 다루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지금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갖다 자정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자 자 1장 4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믿으면 몰렉신을 믿는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뭐라고 나옵니까 자 여기서 보면 4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을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남아있는 바을을 멸절한다고 했죠 그 말임이란, 그니까 그 말임이란, 그 말임이라면,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바을의 제사장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교도의 제사장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임이, 그, 그말이 뭐냐면, 이, 그, 검게 그을른 자, 불, 불, 불에, 불에 그을른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요게 보면, 몰렉신에서 몰렉, 요 제사장들이 불을 갖다 가까이 하다 보니까, 불에 그을리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게 몰렉신의 그, 제사장이라는 얘기도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아직 불분명하지만 그, 그 말임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그 천주교의 그 사제들, 사제들의 그 복장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게 걸린 것들,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어떤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울러 멸절하며 자, 이것입니다. 근데 그1기 하에 뭐라고 하냐면 10장 20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바하를 위하여 대, 어, 대화를 거룩히 열라하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우가 바알을 믿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죠. 그래갖고 성전에 가두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를 얻고그 다음에 뭐예요? 예우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모든 사람을 피곤한 다음에 어떻게 성전을 갖다 놓고 다 죽여버리죠. 이게 예후가 그 바하셀 믿는 제사장들 다죽이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예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른쪽과 같은 예복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오 절에 보면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여호와께 맹사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사하는 자들 과라고 돼 있습니다. 자 말감이 뭐라고 했죠? 말감이 몰렉신입니다. 몰렉신. 네,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갖다가 섬기면서 여호와를 갖다 여호와께 맹사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단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또 하나 뭐예요? 말감이라는 그몰렉신을 갖다가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WCC처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불교대에도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이 있고 이슬람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를 배반하고 또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자리라. 뭐라고 계하십니까 나를 배도하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7절.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뭡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여호와 날이 가까웠으므로 청활자들을 구별하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희생의 날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진멸하는 날에다가 뭘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문턱에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집에 채운 자들 내가 벌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집에서 채운 자들 문턱을 넘어서 여기서 보면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무엇입니까? 뭐 삼 회상 5장 오장 삼절에 보면 불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괴를 갖고 오죠. 갖고 온 다음에 그, 그 뭐야? 그 다곤신에다가 다곤신 옆에다 놓고, 어, 다곤신 밑에 여호와의 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 그저 우리를 우리를 갖다가 그 밑에다가 둘수 있어. 그니까 러 다곤신이 우수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곤신이 쓰러져 있어요. 또 제가 똑바로 세워놨죠. 그다음날 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서 목과 팔과. 몸통이 다 부러져 없어져 부러져 버렸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다, 어, 저 브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괴를 가지고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뛰어, 그이 불에서 사람들 그 문턱을 갖다가 그 뛰어 넘어야 된다. 그런 걸 말씀하는 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집에서 채운 자들을 내가 버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 스바냐 1장1 0 절에서 1 3절 말씀인데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에, 저 소리가 제2구에서 울음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니라고 되돼 있습니다. 어문이 어디입니까? 어문이면 어문이면 갈릴리 호수, 그니까 갈릴리 호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들어오는 문인데 그게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어, 아스르고 암만 암자 저 아람이고 이게 바벨론이고 쳐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문에 부르는 소리가 갈릴리 쪽의 북쪽 지방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는데 가난한 백성이 다 망해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돈이 없고 돈이 쓸모가 없으니까 어떨해요다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편들이 우리를 갖다 쳐들어오고 나니까. 우리는 할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결국 술찌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술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내리지 아니하시다. 니 아니, 아니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버라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복도 없고 화도 잘 주지도 않아요. 아유, 그런 사람도 뭐, 아유, 그렇지 않으니까 억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후라시를 비춰갖고 어떤 놈인지 다 찾아갖고 전부 다 그래갖고 벌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않거나 그럴 사람들은요, 정말 어떻게 요 하나님이 찾아갖고 찾아서 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이 재물이 노력되며 집이 황폐할 것이라 집이 집을 네가건축해서도너그 집에서 못 살아.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포도주 마시지 못하는 것은 사업이 안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스파냐 14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큰 날이 가깝도다. 값값고도 빠르도다. 용사가 슬피 우는도다. 그날이 분노인,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다. 흑암의 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쳐들어오면 그들이 쳐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경건한 성읍들을 치며 <웃음> 죄송합니다. 그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내려 어떻게 해요? 피는 쏟아져서 살은 분토같이 찢어지고 없어져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은과 금이 건지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멸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과 금으로 뭘 갖다 할수 있는 것이 없다. 너희들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멸절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여호와 여하, 여호의 어떤 그런 힘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지경은 남은 자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뭘 줘다? 너희들은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TV를 키면 뻔뻔한 사람이 참 많이 나오죠. 정말 뻔뻔하다는 것은 그것이 뻔뻔한 것 자체를 모릅니다. 내가 죄라는 것을 죄가 만연이 되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생활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도 그렇게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도 똑같은 그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자기 잣대로 모든 것을 보는 거죠. 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 할지어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의 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면 너희는 진노, 분노의 날 피할 수 있다고 그 힌트를 주신 겁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이스그로는 폐허가 되고 아스토톤 대나제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자, 해변 준비는 그렛 쪽 속에게 화가 있을 지 브레셋 사람의 땅 가난 아내, 가나안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왼쪽에 보면 어디겠습니까 그 블레셋 땅에 보면 가사 아스클론아스돗 에글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대안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풀 뽀처럼 아무것도 평폐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레 쪽섬은어디예요 여기 그레타 섬을 얘기합니다 여기 그레타 섬여기요 여기 왼쪽에 보면 요쪽에 보면 그 그. 어,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이 있고 시리아 있는데 시리아를 위해 그 그리스 밑에, 그죠. 고린도 고의 밑에 그레타 섬인데 그 그레타 섬얘그입니다해변 주민 그레 쪽속이게 그레 쪽속을 그레타 족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게 화있을, 자, 블레셋 사람의 땅가나안 가나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절하여 주민이 없게 하라고 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섬에 있는 사람 자체도 아예 없애버리고 블레셋 사람 자체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에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 어다 자, 어떻게요?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를 찾고 겸손하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요 남은 자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서 누우리라. 왼쪽에 보면 아스글론이 어딘지 있죠. 가드 모레셋 건너편 쪽에 있는 거죠. 고레아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 떼를 모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에서 누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장. 8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합과 암몬 자손들이 조롱한 말을 들었다. 너희가 모합과 암몬이 비, 조롱한 말을 들었다. 너희들이 내일 백성을 비방하고 교만, 직접 교만해졌어? 음, 그래? 너희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모합은 소동같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암몬 자손도 고모라같이 될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불러서 너희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소금꾸덩이가 되어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어떻게 돼요? 모압과 암먼 그걸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교만하였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교만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면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와께 경배하리라. 모든 신이란 뭐예요? 바하 신, 아세라 신, 여러 가지 신 있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예요? 현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외 모든 신들을 아주 쇠약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구수 사람들은 너희로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아수를 멸하며,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왕, 바벨론이... 저 삼각 동맹을 통해서 어떻게요니뉴엘을 갔다 멸절시켜 버리죠. 그러면서 이게 니뉴엘을 황폐하게 하며 그다음에 각 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려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서 기뜰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말해요. 자, 당아와 고슴도치에 대한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아는 가아트라고 돼 있습니다. 가아트. 이거 뭐냐면 페리카이나 올빼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고슴도치는 이 원문이 뭐라고 되냐면 키뽀드라고 돼 있습니다. 키뽀드. 근데 여기는 뭐냐면 고슴도치로 해석되지만 올빼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따무지 세 번째는 뭐 부엉이도 이겨가 있는데 여기서 보냐면 그러면 우리가 올빼미 올빼미라고 하면 올빼미 어,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려누을 것이며 올빼미와 올빼미가 그 기중에 꼭대기 뒤들고 창에서 울 것이며 이렇게 이게 되는 거죠 아니면 페리칸이나 올빼미가 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올빼미나 고슴자치가 그 기중에 깃들고 그것을 창에서 울 것이며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어뜨렸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썩었다는 얘기죠. 썩었다는 얘기예요. 자. 자, 여기서 보면, 나음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보면 여기서요. 자. 아. 일은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위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성이 엎드려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고 손을 흔들려다 이거니다 자, 손을 흔들고 비웃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 강하고 광생했던 나라였지만 별벌레 없으니까 어때요? 지나가면서 "어이구, 별벌레 없네. 너도 이제 그렇게 비웃는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나음서에서 나옵니다. 나음서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요. 그 다음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무성은중어도다 아수르가 점점 쇠퇴해지니까 쇠락해지니까 이런 얘기를고 하죠. 내 속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선뼉지니너잘 어, 됐어 그러면서 꼬수해 꼬수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했음이라, 당했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평상시 우리를 남아갔다 해하거나 남아갔다가 해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그것이 보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행실을 똑바로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우리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이 무지하길거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 3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당과 자기 의 어떤 그영인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만 모든 정책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자, 폐역하고 더러운 예루살렘을 찾으마 들리지어다.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업. 여게 아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아뢰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스바냐가 요시아 왕한테 이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은, 지도자 그러니까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부르짖는 사자 같다면 포악하다는 얘기죠. 자기 멋대로 한다는 얘기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전역이요. 뭐요 뇌물을 받고 다 하겠다는 얘기죠. 요번에 그 조국 그 동생 조건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그 기각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돈을 받고 전달한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 먹은 사람은 구속이 안 되고 기각이 돼요. 참 이런 게 보면 재판장들이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전역이라고 할수있다라고좀 보고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성서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목사들이 그 성적으로 타락하고 금전적으로 타락하고 이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는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건을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왜요? 그것이 만연돼 있기 때문에 죄가 만연되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며 끊어버렸, 내가, 내가 전부 다 여러 나라를 갖다 없애버렸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장 7절 13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점점 점점 사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나의 분노와 나의 분노와 나의 진을 쏟으려는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에 불에 소멸되리라 하느님께서 불러서 모든 나라를 갖다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사실 은 맞습니까?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여호와를 섬기하리니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물을, 구스간 건너편에 있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내가, 내가 범한 모든 행위는 수질 당하지 않냐 할 것은 교만하며, 교만을, 교만을, 교만을 제거하여 다시는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런 이슈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모든 것이 자기 기준에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직장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요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이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그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할 때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뭐예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입에 거짓든 혀를 눌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시온에 따라 시온에 따른 뭐예요? 남은 자입니다. 시온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 즐거워하라.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가 같이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어 돼.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말미암마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고 너를 갖다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는 자를 다 처벌할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에 내가 너희 목전에서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회개할 때 그죠? 회개할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면 뭐뭘 합니까? 참고 견디고 우리가 정말 착한 말을 하고 거짓을 가도 두지 않냐 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천하만면한테 우리가 칭찬을 받을 것을 갖고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그 스바냐 이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초림과 재림을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초림은 뭐예요? 구원이 날이겠죠. 그 다음에 재림은 심판이 날인데,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와의 규례를 지키는,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와를 찾으며 공의를 지키고 공의를 하고, 공의를 갖다 지키고, 겸손을 구하고, 너는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라. 이렇게 하면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지키고, 겸손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라.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스파냐? 1장 2절에서 보면 <웃음> 무지하게 자극적인 얘기죠. 자극적인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땅 위에는 모든 것을 진멸이라 너희들이 정말 굳고. 교만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와를 섬기면서 몰렉신한테도 절을 하고 이런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그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요 종교통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 가만두지 않고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겸손하고 공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느님만 섬기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